네, 예, 저희 이제 호이안으로 갑니다 예. 이 그랩 아저씨인데 어제 만나서 오늘 같이 왕복해서 목숨을 받아봅시다 예, 농지입니다 호이안 좀더 자연적, 전원적인 풍경이 있네요 도시적인 그 느낌을 최대한 줄였네요 너무 래식합 호이안의 정문에서 입구입니다 우리나라 부촌 말레이시아 페낭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지 야기자기 잘 옛날걸 잘 보존한게 또 <웃음> 경쟁력이 됐네 곳인데 블로그에서 유명해요 한국수, 역시 한국사람이 많아요 미스리라는 곳입니다 3시간 정도 걸은 것 같은데요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가이드 없으면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대로 즐기기 그냥 이국적인 거리를 거리면서 뭐 쇼핑 하는 곳으로 만족하면 될것 같아요. 여기 제대로 이해하고 하려면 아, 공부를 많이 하다가 정말 걸출한 그 안내사를 만나서요. 네. 그 트라이비 투어에, 단체 투어에서는 그냥 뭐 겉모습만 보고 오는 것 같아요. 740, 7살 선거. 아, 오늘도. 10시쯤에 출발해서 8시에 도착합니다. 쇼핑센터 두 군데, 호이안 한 군데, 아세 군데 잘 다리가 왔고요. 아뭐 다낭을 이렇게 다닐 때가 있네요. 재밌게 가볍게 다니기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. 아, 역사적으로 깊은 곳도 있는데 공부 아,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알고 있는 것. 첫 여행은 뭐, 탑사로. 네.